옷을 네, 네 옷을 이렇게 찢어놓으면 어떻게 되시게? 다 찢어졌어 이거 누가 어떻게 입어야지? 어? 사서 하루도 못 입었어 티시가 우리 강아지처럼 앵무새도 터분으로 할수 있어 해보자 자. 던지기 나리를 한다 아이고 잘 갖고 오네 갖고와! 어? 갖고와 대식아, 아! 태식아 엄마, 갖고와 어 오구, 오구, 오구, 오구, 귀여워. 구 오구, 귀여워. 가지고 와. 태구가 이리 구 오구, 오구, 오 아하. 아이 너 혼자 먹으면 어떡해요? 캐지가 엄마 던질게 또 갖고 와. 아 갖고 가고 귀여워. 또 슉. 갖고 와. 어유 공주가 공주가 갖고 올 거야? 공주야, 저거 갖고 와! 왜? <웃음> 공주 공주 때문에 화났어. <웃음> 왜 화났죠? 공주야, 갖고 와. <웃음>